너무 되는 일이 없네요. 아, <웃음> 저희 미소가 좋다시는데요. 유알? 유로짜리아입니다 이 k a y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 다 a y Okay. Okay. Okay. o k a 드 Okay. Okay. o 드는 y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 k 저가 너무 와이파이를 푸니까 문자가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대박. 와이파이 때문에 숨티. 대 <웃음> Okay. Oh, it's yeah, yeah. Okay, yeah. Okay, good. okay. But now it's working. Yeah, yeah, yeah. I can't remember. I'm so happy. Wow, I'm so happy. Wow, I'm so h a p p I'm so h a p I'm a p p y I'm a p l y i o h a p p i so i so h a so h a p p o a p p o a p s a so m o a m a p p i s h i o h I'm s a y o a o a y i h i o h a p p o d a y 제가 가고 싶었던 에어비앤비가 날짜가 내일부터 가능해서 호텔에 좀 취소할 수 있냐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일은 내가 돈을 내겠다 근데 나머지 비용은 환불을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안된대요 6일을 더 있어야 되는데 안된대요 한 아, 그 지나가다가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o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a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<laughs> 네, 프랑스어 n o 실줄 알고 영어 e 조금 하 r 줄알아 h and you k you speak a l i t l e t Okay? Okay? Yeah. Okay. Thank you. v i a n chocolate, b a r paris. Oh. Romantic. Yeah, <laughs> romantic. Do you work? <laughs> <laughs> you work what? Uh, I'm, I'm travel writer and video maker. I'm g o i n u to work. r s o v e bien e chocolat, uh, il y en a plein au fond, il y en a meilleur. Merci beaucoup. Ah. What do you do? I work here. h oh, e a y Ah. o e t o h e o e e n e h e t e o h h e o i e e h e e w o h r e o e e h e e o h r e o e e h t i e n o e o h e o e e n h e o e o h e o u e s e h t e e o h r e o u v e s i e e n e h e e o h e o u e x s e i h e n one, two, h r e e four, e e h e e o h e o e e h e e o h e o e e h e e o h e o e 핫초코를 먹고 나와서 좀 걷자고 하는데 분위기를 보다가 좀 탈출해야 겠어요 nothing 무조건 말아아 this? what do you want? so so darker mm. oh, 수상한 김새가 보여가지고 빨리 보냈습니다 끼려고 하고 계속 걷자는 거예요.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. 약간 친구 친구 이렇서 되게 건전한 그런 걸 기대했는데 좀낌새가안 음, 좋아 보였다. Um, um, um, oh, is i meet u i m u m What are you doing o a n d what's your name? Nancy. Nancy for six people. E a N C I. Huh? h e sit and w o r r k u t s n o n o c e n e w h a And you have. I'm good, g o o Thank you, t h a s s okay. i very good. l t v e good. Okay, thank you. Do, do you have an iPhone? I b e l i e Okay. Oh, thank you. Okay. <laughs> Thank you Oh thank you <laughs> We can do some more if you want some more Wow so good What's your job? What's my job? Yeah. i w o r k i n fine at this My hair? Yeah s t o m b e o t Oh I understand uh, Yeah yeah Wow it's gorgeous 뒤에 앉아서 드셨던 What's y Welcome t r i e a s a y i n g 안녕 is hello. b o n j o r 안녕. b o r 어제는 날씨가 좋아하는데 오늘은 약간 흐린데 그래도 막 엄청 추울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뭐야, 나. 엄청나게 힙스러운 벽 <웃음> 저기가 바스티 파리시 아, yeah. I i n v 오, 오케이 But, I can understand France Are you okay? I can understand your s p e a k 아니, 아니, 오케이 저희 미소가 좋 아, <웃음> <많이 웃음> 어, 저희 미소가 좋다 시는데요유너 왔어? 어 아, 이렇게 뒷차에 타는... <웃음> 뒷차장에 타도 되는 거야? 오케이, 몇 시, 북 아, e 어 조금? 10분 오케이 전혀... <laughs> okay! I was through. We will see you after your date. Uh, jardin d'acclimatisation. Oh! On prend un verre ici. On s'arrête ici comme ça tu rentres voilà. Illumination. Is okay? Okay! <laughs> oh! Okay! okay. Let's see, look. Hold out n it. Thank you. Where are you? Me. Ah, uh, okay. Ah, I see. You, you smile. <laughs> 정말 별의별일이 다 일어나는 파리입니다 이따가 저녁에 시간되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화가 너무 안통해 여기에 올 생각은 없었는데 다리를 건너서 여기까지 와버렸잖아 저는 아까 가보려고 했던 프랑스의 파리 바게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 s e No, no, a h o a h Really? a o a Okay, okay. So cute. Messy look.